2020년 7월 12일 정원의 일기. 음, 일단 지금은 이제 이 일기를, 이 일기를 남긴 후에 잘 예정이지만, 그, 내일이 퍼디님 코칭이 있어서, 그 케이팝 안무를 잘 따야 돼서, 지금 이 오디오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다들 열심히 연습 중이다. 그래서 나도 연습을 하다 와서 땀이 난 상태이다. 아무튼 오늘은 그 그룹 대화라고 몇명한 10명, 11명 정도 같이 모여 가지고 약간 명상이나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활동을 했다.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초반에는 되게 약간 졸리고 명상.. 초반부터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할때 뭔가 졸리고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약간 진짜 명상을 하고 나니까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무대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거를 배우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거를 포스트잇으로 내, 나한테 해주는 칭찬 같은 것들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방송에서도 내 이미지 이야기하기 이런 거를 한 명씩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은 아예 이렇게 활동을 시간 내서 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좋게 보고 있는지 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되게 받는 입장에서 엄청 재밌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룹 대화가 없는 시간에는 되게 쉬는 시간이었는데 약간 그 급식 밥 먹는 곳에서 게임도 좀 하다가 오늘은 그 방송에서도 희승이 형이랑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연수원에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다, 희승이 형이랑 그래서 그런 진지한 이야기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좀 옛날 만큼 더 재밌게 이야기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이 약간 좀 재충전의 날이었던 것 같다. 근데 내일이 이제 그 중간 점검이다 보니까 오늘 일기를 쓰고 좀 이따가 다시 나가서 그 여기서 나가서 다시 연습을 조금만 하다가 씻고 잘 계획이다. 이제 연수원에 입소한 지 일주일 정도 돼서 뭔가 약간 피곤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된것 같다. 방송에 있을 때는 좀 심적인 스트레스나 피곤한 게 많이 있었는데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약간 정신적으로는 진짜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곳에서 좀 정신적인, 심적인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를 좀다 덜고 좀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끝!